자 중지야 안돼 중지 먼저 목욕하자 중지 먼저 목욕하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, 시원하지? 자 이거 씻어야 돼 너무 줄어 아이고 시원해 시원하지? 자자. 어? 응. 고 <웃음> 짜는 거야. 이셔이셔이셔이셔이셔 <웃음> 중진 잠깐 방에 들어가 응. 있을 아니요, 왼쪽 발 닦아야 돼. 중지 엉덩이 싫어? 에이, 중지 애기 됐어. 전라의 모습이 진짜. 아, <목소리가> 응? 아, 중지 애기 됐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작아졌네. 작아졌지, 엄마. 해서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됐지? 애지 말했어. 아, 애지야, 너 진짜 더럽다. 어떡해? 우리 바꿨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애지야, 애지야 우리 다코스, 우리 마안 듣는 애지. 자, 애지도 목욕. 애지도 목욕. 아이고, 아이고 이꼬진이 애지는, 애지는 이거 왜 이렇게 들어졌어? 이노이게 해야 돼? 야, 너 완전 야, 너 완전 어릿바리였니 이렇게 숙도 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내 꿈을 나오는거야이게뭐야안출 되지. 어출안 되지. 탈출 안 되지. 탈지벌거안지습을안지습출안지 탈출 안 되지. 탈출 안 되지. 탈출 안지탈지야 인물 차이가 너무나 안 되겠다. 헤어를 좀 살려줘야 되겠어. 중지 편신중. 중지 편신중. 아, <웃음> 이거 해야지. 애기가너 좋아하지. m u l t